이것은, 없는 것 같아. 예, 부직포를 안씌웠음에도 이끈 마름도 별로 이 정도면 양호하죠? 예. 뿌리가 이 많다는 것은, 뭐, 초보 농사꾼이 봐도, 어, 이게 초, 뿌리가 굵어요, 지금 보면은. 종자용 대부분 쓰는 수입마늘이, 어, 20kg에 12만원이니까 6천원입니다 키로에. 저는 2천원짜리 파치 종자를 사용한 겁니다. 작년에 며칠 얼른 걸어요저 같은 경우에는 뭐, 23억 재무제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충남 서산에 한마늘밭에 나왔는데요 이 마늘밭은 파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 상태가 아주 좋고요 특히 올겨울 이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부직포도 안 돋고 스프링클도 없고 아주 그냥 모든 게최악적건에시작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상태가 좋아요 자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렇게 상태가 좋은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농사를 몇, 몇 평이나 하세요? 했어요? 지금 마늘은 약 4만 평, 마늘 실 면적은 3만 6천 평 심었습니다. 진일 파종기로 서산 태안에서는 최초로 심어가지고 심을 때 인건비 절감을 뭐한 5천에서 1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네. 그럼 작년에 매출은 얼 정도였어요? 뭐 저는 이 농사 짓는 것도 있지만은 시골에 이렇게 소농들 내지는 고령의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를 저희들한테 좀 좀 팔아달라 하면은 갔다가 함께 팔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뭐 23억 재무제표 나왔습니다 오, 뿌리가 이 많다는 것은 뭐 초보농사꾼이 봐도 어이 뿌리가 굵어요 지금 보면은 엄청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해야 되니까 이건 엄청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황제품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보면은 이 뿌리가 뭐 다른 제품들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뿌리는 말도 못해요. 지금 끊어져서 정도지, 이게. 웬일이 이게. <웃음> 예, 뿌리, 꼭 이런데, 나는 이거 버린 거, 버린 것도 하나 뽑아볼까요? 아니, 뭐, 버린 것도 뭐, 아니, 지금, 보, 이게, 이게, 보세요. 버린 것도 지금 뭐, 이래요. 엄지손가락만. 예, 버린 것도. 당연에난게다 이제 얼어가지고, 네. 녹었고, 지금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 세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요. 아까 밑에 것까지 열세 개였어요, 총. 열세 개. 열세 개. 와, 열세 개면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파리 열여섯 개 정도 되면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컸어요, 이제. 이것은. 아무도 없는 거 같아. 예, 부직포를 안 쉬었음에도 이끈 마름도 별로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렇죠. 예. 양호해요. 예, 예. 유튜브를 보니까 좋은 황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황제품을 실제로 사용했더니 엄청난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황이 뭔가 결합작용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황제품만 남들은 뭐 일주일에 한번 쳐라 열흘에 한번 쳐라 하는데 그렇게 하긴 어렵고 나 생각날 때마다 심심한 면 와십니다 그냥 좀 흔들어서 따야 돼요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물에 잘 풀어집니다 뭐 금방 색깔이 하얗게 올라오죠 예뭐 네, 그냥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 향이 나는데? 이게 솔향입니다. 이게 약간 전착 효과가 있다는 네. 솔향. 아, 아. 그래서 이 솔향이 황 자체에서는 살균작용을 하고 솔향 자솔 자체, 어, 송진 자체에서는 전착작용과 좀 벌레들이 기피하는 그런 냄새예요, 이게. 사람은 좋은데 벌레는 좀안 좋아하는 냄새니까. 뭐 살충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지모양주는 몇번 뿌리시는가요? 뭐 대중 없어요. 지금 해보면 은 1년에 한 7, 8회 정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모 엠지라는 황을 사용했는데 다른 황은 솔직히 해서 무슨 똥 냄새도 아니고 텁, 텁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뭐 m 지를 쓰니까, 아,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슨 막페퍼민트 향인지, 솔향인지가 막 나가지고, 코가 빵 뚫어져요. 그래서 약을 치면서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 저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황 함유량이 80%나 되고, 또한 황을 뿌렸을 때 이런 이파리에 뭐 흰색으로 막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입자가, 황 입자가 굵다는 건데, 제가 지금 이파리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그로솔포 라고 있어요 예. 노란색 인데 네, 네. 뭐그아그로솔포를뭐 150평당 하나 정도 사실은 그거를 좀 넣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살균작용이 좀 뛰어난 것 같고 이 산도를 좀 조절해주는 ph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보 농사꾼으로서는 전 유튜브에서 그런 제품들을 보고 실제로 썼더니 이런거 사실 마늘 퀴즈 보십시오 이거 마늘 내일 모레 꼭 나오고 했어요 벌써 이거 서산 대한 저 아는 농민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저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파치 종자로 좋은 물건은 팔고 나안 좋은 물건 가지고 심었다라는 건이 동네 사람들은다 알고 있는 얘기 내용입니다. 종자로 대부분 쓰는 수입 마늘이 20kg에 12만 원이니까 6천 원입니다 키로에 저는 2천 원짜리 파치 종자를 사용한 겁니다. 일단은. 종자에서의 절감 효과, 예. 그 잠시 후에 제가 이아랫 밭을 한번 꼭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도 2천 원짜리에 뭐냐 속쪽 속족. 속쪽을 썼는데 뭐 다른 건가 없어요. 그냥 저는 아주 모양지기하식틈나면 뭐 뿌렸습니다. 이 밭은 물음병약도한 번도 안 줬어요. 저는 국산 마늘도 뭐 이렇게 멀리서 가지고 와놓으면은 종자를 바꿔만 주면은 뭐쪽 마늘이든 파치 마늘이든 예. 위험률은좀 있지만, 그위험률을 이런 아그로솔퍼와 아주 모양지가 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걸좀 봤어요. 아, 여긴가요? 예. 아, 여기는 그냥 기계가, 기계가 못 들어오니까? 예, 폭이 기계가 못 들어오는데 너무 땅이 아깝잖아요. 한 두세 평 되는데, 아까우니까. 제가 시험 삼아서 그냥 비닐 덮기 전에 뿌리고, 손으로 뿌리고 예 뿌리고 그냥 칼피질좀 해서 이렇게 좀 덮고선 그냥 이렇게 비닐 이어서 이 카바 한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뿌렸습니다 여기 <웃음> 뿌렸음에도 마늘은 난다 그래서 마늘 농사가 쉽다는 게 마늘 뿌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예 도전 정신이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했음에도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기 몇 평이에요? 약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 한 12톤 이상 나오지 않을까 12톤?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스페인종 대서마늘 난지역 마늘에 지금 보면은 테두리에 있는 부분은 먹거나 내지는 종자로 쓰고 속에 쪽이 박혀 있습니다 속쪽이라고 하거든요 그 쪽마 쪽이 마쪽 새끼손가락 정도 됩니다 아, 작은 거? 예 작고, 작고 아, 유통도 상당히 싸요 한3 분의 1 가격밖에 안 해요 그런데 개수는 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산 심었는데 마늘 간격을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심었어요 이게 5cm 담아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일곱 쌍둥이 여덟 쌍둥이 막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다제 모양에 갖추어서 나오더라 그래서 간격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 편견이 있는데 저는 마늘을. 비대역에 키워서 유통오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마늘을 어 평당 수확량을 많게 해서 뭐 이런 밭에서는 1 2 k g 안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이 밭은 다른 농부가 흑색서금 균핵병으로이밭저밭저밭세 포인트가 다 여기도 그렇고 네 포인트네요 다그균핵병 걸려가지고 농사를 포기한 밭이에요 거기에 제가 아그로솔포와 아즈모 엠지 또뭐 살균제 약간 넣고 해가지고 어디 흑색썩금균약병 작년에도 없었고 근데 이거 한번 없으면 없어요 또예 그래서 제가 흑색썩금균약병을 고치지 않았을까 그 고치는 뒤에는 우리 황이 상당히 구성바이오의 황제품들이 상당히 도움을 줬지 않았을까 예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타사 제품에서는 사실 초창기 때 썼는데요 아니, 12만원 들어가요. 4통 네 써야 돼요. 거기다 물음병 오면은, 더블로 250배 이상 가면은 24만원입니다. 그건데, 이거 아주, 아주 뭐야, 이거 4 8 0 0원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쓰는 게, 거시기 아, 잘못된,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아,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농약사 사장님 같지 않지요 예. 네. 네. <웃음> 저한테 농, 농사 지식을 많이 멘토링 해주시는 저희 멘토입니다. 아. 제가 농사를 자신있게 해주 있었던 것은, 우리 이병민 대표님 네. 만나뵙고 저는 질소, 인산, 칼리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미량노소가 뭔지도 몰랐는데 책조가면서 공부를 하고 저한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과외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생육과정에 마늘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좀 지도 편달을 많이 해주세요 아주모 m g 를 지금 살포를 하셨는데 이후에는 생육이 올라오면서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황만 들어있는 아주머 m 지랑 그 이거, 이거는 저희 황하고 이제 부식산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제 풀빅산하고 심빅산, 이게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있고, 이후에 생육을 업시키기 위해서는 아주머 m 지가 아니라 오가노서를 병행하면서 쓰는 게 제일 좋죠. 거기에 황하고 이 고가 제품들이 같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 이 제품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삼월 말부터 날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생육이 왕성하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생육이 왕성하게 올라올 때는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요 제품이 이제 효과를 많이 보여주죠. Here we go.